<웃음> 야 우리 목판사에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그러니까. 인 강은이 이번 에 크리스마스 때 뭐해? 음, 나는 항상 똑같이 고양이랑고향에 그 자야지. 아우 그래. 아, 진짜 귀엽더라. 언니는? 나는 친구들이랑 모여서 보드 게임을 해. <웃음> 음아 보드 게임 재밌겠다. 어, 보드 게임 어. 진짜 좋아해. 음. 아 맞다. 나 어제 밤에 내가 크리스마스 영상 뜬게 있었거든. 음. 진짜 재밌는데 한번 같이 볼래? 어 그래 그래. <웃음> I'm t d o h e 아, 근데, 우리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너 크리스마스 뭐, 때뭐할 거야? 나 크리스마스 때 그냥 집에서 영화 한편 보려고. 무슨 영화도 추천해줘? 나 이번에 찰리와 초콜릿 공장 볼 건데, 지금까지 내가 계속 봤었거든?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 <웃음> <웃음> <웃음> 메리 크리스마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하지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 문제점을 알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인공 아빠가 이제 실업해가지고 <웃음> 가족의 어려움을 알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공, 공장에서 아이들을 겨냥 견학, 견학시켜 주겠다는 목적으로 그초콜릿에 티켓을 같이 판매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초콜릿 그 수익 창출을 하려는 그런 문제점을 알수 있어요. 나는 이 영상을 보면 이 영화 보면서 되게 마지막 부분까지 가면 가족의 중요성을 알수 있거든. 가족의 중요성이랑, 그리고 영상이 너무 예쁘고 따뜻하고. 아이들이 같이 공장에 방문해서 철없게 군 그런 행동들이 너무 웃겨서 이 영화 한번더 보려고. 방아라, 넌 추천하는 영화 있어? 나는 영화 코코를 추천하고 싶어. 되게 망자의 날에 뮤지션이 꾸민 미구엘이 있는데 그 친구가 죽은 자들의 세상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돼. 근데 그 이야기 자체가 되게 탄탄하고 가족들이랑 보기 좋은 교훈적인 내용이 많아서 나는 그거를 추천하고 싶어요 언니는? 어? 나? 나는 나는 나이브스아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게 미스터리 베스트셀러 작가 할란 트롬비가 갑자기 사망해서 발견되거든? 그래가지고 범인을 찾는 내용인데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게 추리영화랑 스포가 되니까 여기까지만 말할게. 일단 봐봐. <웃음> <웃음> 알았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그럼 영화 추천 더 받을까? <웃음> 좋아. 어떻게? <어떡해>? 댓글! <웃음>